여러분 오늘은 약간 페스티벌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다시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나 공연이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연 보러 많이 다니시고 축제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데도 갈 계획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페스티벌 많이 다니고 하니까 오늘은 페스티벌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력 좋은 베이스 방법이랑 좀 사진 잘 나오는 예쁜 그런 색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크프렘 UV 디펜스미 데일리 선 에센스 이 선크림 요즘 데일리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페스티벌 갈 때는 이제 야외에서 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필수로 발라주셔야 돼요 되게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도 찝찝하거나 밀리는 느낌 없이 백탁현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데일리로 촬영하기 좋아요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그냥 촉촉한 수분 로션 바른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에 수분 에센스가 73%가 합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진짜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선크림을 필수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무조건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특히 이렇게 노출된 부분도 꼭 잊지 말고 목에도 발라줘야 돼요. 저는 지금 나갈지 말지 몰라가지고 Cool 그냥 가볍게 살짝만 발라줄게요. 코드 글로우 컬러 엘픽스 온 프라이머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한번 흔들어주고 프라이머도 얼굴에 가볍게 깔아줄게요. 지속력을 높여야 되니까 프라이머를 사용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딱 바르니까 여기만 보송해진 거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광이 돌고 여기는 살짝 보송해졌어이 프라이머는 저희 엄마도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거 바르면 은 지속력이 진짜 좋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엄마필. 엄마는 이거를 3통인가 네통인가 썼대요. 저는 아직 한통뗀데 이렇게 코 부분 이런데도 얘를 굳이 두껍게 바를 필요 없이 그냥 소량씩 사용해서 가볍게 깔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선크림이랑 프라이머를 발랐고 이제 베이스를 바를 건데 쿠션을 사용해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얇게, 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에뛰드 더블 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그리고 오늘은 스파츌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저도 피카소 스파츌러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요 아이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파츌러를 사용하면 은 파운데이션 사용하는 양이 되게 줄어들더라고요. 손등에 이렇게 짜주고 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얇은 옆면에다가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눕혀서 바르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90도 혹은 45도 정도 쓱쓱 그어줍니다 얘를 이렇게 눕혀서 바르면 이렇게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얇게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스파츌러 오면서 같이 왔던 스펀지로 터트려줄게요 두드려주면 은 진짜 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얇게 한겹 바른 듯안 바른 듯 커버가 필요한 안쪽 위주로 얇게 깔아줄게요. 얘를 눕히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슥슥 그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얇게 베이스를 여러 겹 밀착시키면 그냥 쿠션으로 퉁퉁퉁 발랐을 때보다 지속력이 높아지거든요. 또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은 사진도 많이 찍고 더운데 밖에서 입고 하니까 화장 수정할 시간도 없고 잘 무너지기 때문에 얇게 베이스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바른 쪽, 안 바른 쪽인데 바른 쪽이 조금 더 매끈하게 커버가 된거 보이죠? 이렇게 얇게 깔아줄 때 쾌감이 대박이에요. 이렇게 얇게 한 겹? 요즘 청춘 페스티벌 재밌어 보이던데 저도 가고 싶어요. 한 번도 그런 데를 안 가봐가지고 워터밤도 막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워터밤은 물을 계속 맡다 보니까 찝찝하고 꿉꿉할 것 같아서 뭔가 제 취향이 아닐 것 같고 청춘 페스티벌이나 치맥 뭐 페스티벌 이런 거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이미 늦은 것 같고 내년에는 꼭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마에도 이렇게 넓게 스파출러 활용하면 확실히 베이스를 되게 얇게 깔아줄 수 있고 밀착력도 높아져가지고 되게 좋은데 출근할 때는 좀 바쁘다 보니까 얘 꺼내서 쓱쓱쓱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말에는 이거 사용해주고 평일에 일할 때는 그냥 쿠션두두두둑 바르고 갑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얇게 깔린 거 보이죠? 코 부분도 최대한 세워서 얇게 깔아줍니다.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는 아주 소량씩만 이렇게 스펀지에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나 눈가 부분도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줬는데 얇게 밀착된 거딱 보이죠? 이렇게 스펀지로 더 많이 두들겨서 얼굴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스파출러는 그냥 물티슈에 한번 닦고 다시 휴지로 한번 닦아서 다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오 비건웨어 컨실러 요즘 요거만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원래는 팁으로 바로 바르는데 오늘은 좀 덜어서 스파출러를 사용해서 퍼트려볼게요 제가 뭐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 작은 스팟 같은 데는 이 스파출러 뒷부분 뒷부분으로 이렇게 찍어서 콩콩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뒷부분 그냥 손잡이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은 잡티, 작은 트러블 같은 거 커버할 때는 이렇게 뒷부분에 뾰족한 부분으로 찍어서 바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섬세하기 때문에 원하는 스팟에만 딱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묻혀서 커버하고 싶은 다크서클 부분에만 이렇게 이렇게 분포를 해줍니다. 다시 이렇게 스펀지로 밀착시켜줄게요. 제가 당이 떨어져서 젤리를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커버를 다 해줬거든요.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이 자빈드서울 파우더 팩트로 이렇게 묻혀서 털어주고 양 조절이 힘들면 은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살짝 털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톡톡톡 눈썹이나 눈두덩이 또 야외에 있을 거니까 얼굴에도 파우더 처리도 꼼꼼하게 이제 또 사진이 잘 나와야 되니까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잡아줄 거예요 원래 소프트웜 컬러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난 영상 이후로 이쿨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햇기도는 쿨톤 컬러인데 진짜 노란기나 붉은기가 1도 없어가지고 음영주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진한 부분이랑 연한 부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컬러를 조절해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쉐딩을 넣어서 사진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있으니까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공연 보러도 가고 싶고, 페스티벌도 가고 싶고, 원래는 흠뻑쇼도 가고 싶었는데, 티켓팅을 실패해서 못 갑니다. 그 티켓이 계속 당근에 올라오던데, 원래 가격보다 두세 배더 높게 팔더라고요. 그거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세 배더 주고, 막 티켓 한 장에 막 50만원, 60만원 주고 갈,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년을 기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 쉐딩도 좀 빡세게 잡아줄게요. 일단 콧망울부터, 잡아주고 좀 연한 컬러로 옆에 코 옆에 벽을 살짝 쓸어서 코가 약간 존재감이 보이도록 눈썹 앞쪽에 이렇게 해주고 살짝 쓸어내립니다. 코 쉐딩을 조금 진하게 잡아도 색조 들어가면 연해 보이기 때문에 좀, 좀 빡세게 잡아줄게요. 입술 밑에도 해주고 염둥 이렇게 해줘야지 입술이 도톰해 보이거든요. 이게 또 사진에서 잘 나오려면 이런 애교살이 꼭 있어야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을 도톰하게 그려줍니다. 원래도 그려주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도록 이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의 컨실러 이제 항상 하는 애교살 작업을 해줄게요. 근데 이거 제가 부러져가지고 조금만 빼서 사용을 해야 돼요. 떨어뜨렸나? 어쨌나 하여튼 부러져가지고 다시 끼워놨습니다. 요 컨실러만 따로 또 출시가 됐던데 살려다가 그냥 있는 거다 쓰고 살려고요 이렇게 애교살이 빵빵하게 생겼죠? 그리고 저는 요 컨실러 부분으로 이게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이 다크서클의 아주 진한 선 같은 거 여기에도 힘을 빼고 살짝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파우더 처리를 안 해야지 잘 되는데 아까 해버려가지고 조금 뭉치는 것 같아요.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흉터 같은 거? 한번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커버를 해줍니다. 이거 케이스부터 너무 이쁘죠? 요즘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를 사용해서 일단은 눈썹 빗어주고 이렇게 눈썹 밑선부터 따줄게요. 뒤에 꼬리 그려주고 앞쪽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대충 앞에는 쓱쓱 문지르기만 해도 이렇게 앞머리까지 잘 채워지기 때문에 앞머리는 굳이 그리려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고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네추럴 브라운 얘가 사선으로 꺾여있어가지고 솔도 작아서 살에 안 묻어나고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렇게 브로우 카라를 해주면 은 이게 눈썹이 지워져도 브로우 카라는 좀 남아있어서 좀더 지속이 잘 되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앞머리 살짝 결 살려주고 눈썹좀 밝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눈썹까지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색조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오늘 어떤 색조를 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팔레트 두개 중에 사용을 해줄 거예요 클리오 프로아이 유니버스 팔레트인데 01 디언오디너리 02 이터널 스페이스예요 1호는 주황색의 웜톤 느낌이고 2호는 보라보라한 풀톤 느낌이죠? 이렇게 완전 큰대빵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큰 거울이 있어서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이렇게 보고 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18가지 컬러가 들어 있거든요. 일단 디엄 오디너리는 웜톤 계열의 브라운 느낌의 팔레트예요. 포인트가 될 만한 펄들도 있어 가지고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터널 스페이스는 이렇게 쿨한 느낌의 팔레트예요. 약간 핑크, 모브 느낌? 블러셔로 활용할 컬러,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활용할 컬러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 화려한 펄들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은 진짜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 하나만 있어도 메이크업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펄 컬러들도 많긴 한데 베이직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들도 많기 때문에 데일리로도 손색이 없는 팔레트예요. 오늘 어떤 팔레트를 쓸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쿨한 컬러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웜한 팔레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록 인사이드 이거랑 바로 아래에 약간 레몬 컬러인 아웃 오브 웨이 이 레몬 컬러가 사용하기 힘들 것 같지만 베이스로 같이 깔아주면 되게 깔끔하게 눈가를 정리를 해주는 컬러예요.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애교살 부분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은 조금 더 애교살이 뽀용해 보이더라고요 디바인 소프트 컬러 이 컬러가 정말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런 컬러 베이스로 깔면 너무너무 예쁜 거 알죠? 제가 요즘 계속 핑크 컬러에 꽂혀가지고 쿨한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약간 브라운 팔레트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그올 어라운드 컬러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아몬드 브라운 컬러 느낌이에요 컬러로 조금 더 진하게 색감을 넣어줄게요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베러 사이드 컬러 금펄이 살짝 콕콕 박힌 브라운 컬러인데 이렇게 붉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더에 눈 아래로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붉은 느낌을 내줄게요 지금은 어색해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화장 다 하고 나면은 오묘하게 이쁜 포인트가 되거든요. 스티븐 하트 컬러.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눈 가까이에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진짜 존예. 이 다크 스피릿 컬러. 아이라인 밑바탕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언더 뒤쪽도 이렇게 일자로 튀어줍니다. 일단 이렇게 음영을 다 깔아줬고 이제 펄 파티를 해줄 건데 이제 또 페스티벌이니까 펄을 필수로 발라줘야 됩니다 요 마인드 블루인 컬러 자연스러운 베이지 빛 펄인데 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애교살이 바로 살아나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살짝 같이 칠해줍니다 이 컬러 인피니트 롱웨어 컬러 진짜 이 펄도 미쳤죠? 완전 반짝반짝 눈동자 아래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카메라에서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완전 뿜뿜스예요. 애교살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또 미친 친구 하나 있는데, 번 오디티 컬러예요. 눈두덩이 가운데 이렇게 톡톡톡 발라줄게요. 완전 빛나죠? 진짜 존예 존예. 이렇게 반짝반짝. 펄을 안 바르면 좀더 데일리한 느낌인데 우린 이제 페스티벌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펄을 아주 짱짱하게 깔아줘야 돼요. 원 라이프 타임. 이렇게 가운데 조금 더 깔아줄게요. 지금도 펄이 뿜뿜이긴 한데 살짝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여기 약간 초록빛 펄이 있는데 유머러스 사인 컬러예요. 눈두덩이 가운데 가볍게 톡톡 그리고 애교살에 도 살짝 발라줄게요. 약간 떨어진 거는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긁어서 떼줍니다. 진짜 펄 미쳤죠? 존예 존예 이렇게 아주 눈이 블링블링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펄을 깔아주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에뛰드 쌩얼 라이너 1호 소프트 딥 브라운 딱 꼬리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라인 그려주고 아이라인으로 그려줬던 컬러로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펄 너무 이쁘죠 진짜. 펄 너무 이쁜것 같아. 페리페라 심플레인 슬림 마스카라. 요 마스카라도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솔이 얇아가지고 한올한올잘 발리고 자기들끼리 좀 예쁘게 잘 뭉치게 해줘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언더도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 화장은 완성입니다. 진짜 펄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건데 낙카 바이탈 쉬어 블러셔 그리나 컬러 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약간 흰기가 많이 도는 살구 오렌지 느낌 요런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가루가 좀 많이 날리긴 하는데 되게 입자가 고와요 코끝이랑 턱 끝에도 살짝 이렇게 자연스러운 블러셔 느낌? 저는 좀더 블러셔가 진한 게 좋기 때문에 스틸라 소프트 글로우 파우더 블러쉬 서울시 덕션 요 약간 웜한 핑크 느낌? 이제 립을 발라주면 되는데 제가 요즘 베이스 립으로 잘 쓰고 있는 에뛰드 픽싱 틴트 바03밀크 캐러멜 약간 이런 컬러감이에요 진짜 부들부들하게 발리는 거 보이죠? 요즘 베이스립으로 요 립스틱을 되게 자주 발라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발리는데 입술에 착 밀착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립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얇게 한겹만 깔아줬는데 컬러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살짝 복숭아빛도 도는 그런 베이스립이어서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예요. 픽싱 틴트 바 코랄 로즈 이런 컬러예요. 가운데에 살짝 발라주면 조합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툭툭툭 발라서 이렇게 섞으면서 이렇 밀착을 시켜줍니다. 삐아의 피넛 베이지, 피넛 베이지로 이렇 그 입술 아래쪽에 살짝 음영을 주면서 조금 더 입술이 도톰해 보일 수 있도록 입꼬리 라인 음영도 줍니다. 로맨의 듀이풀 워터 틴트 09 코튼 멜바 웜톤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감인데 약간 연한 살몬 컬러? 그런 코랄빛 컬러입니다. 가운데에다가 얘는 단독으로 바르면 은좀 입술 색깔 연해보이는 그런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이어서 가운데 이렇게 촉촉하게 살짝 발라주고 베이스 립을 한번더 입술 라인에 발라가지고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좀더 오버립 되어 보이게 블렌딩을 해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입술 색깔 너무 예쁘죠? 웜한 느낌에 딱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글린트 듀이문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이게 또 사진에서 잘 나오려면 이렇게 광이 이렇게 보이죠? 광이 딱 있어야지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피부를 매트하게 해놨어도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해주면은. 좀 피부가 광이 착 돌면서 매끈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콧대를 살려주고 손은 약간 위쪽에 코끝, 턱에 진주알 만들어주고 눈썹 아래도 살짝 쓸어주고 음.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 오늘 페스티벌 메이크업인데 좀더 특별한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요 헤어피스 반가발을 한번 착용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클립스의 옴브레 방가발인데 이렇게 머리를 빗어줍니다. 약간 특별한 날에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머리 염색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때 착용하기 좋은 그런 반가발입니다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진짜 머리 같아요 제가 약간 이런 머리를 해보는 게 로망 아닌 로망이었는데 오늘 이반가발을 착용해서 로망을 한번 실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반가발이 이렇게 둘러져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약간 위에 뚜껑을 남긴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서 얘를 이런 집게로 살짝 이 가발에 보면은 똑딱핀이 이렇게 있어요 똑딱핀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다 열어줍니다 여기 안쪽에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열어주고 슝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똑딱 핀을 열어서 이렇게 꽂아서 똑딱. 제가 이걸 거울을 보면서 해야지 잘 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이 가발을 착용을 제대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반가발 피스 착용하고 왔는데 제 진짜 머리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뭔가 가발까지 착용을 하니까 좀더 페스티벌 메이크업 느낌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머리를 매번 염색하는 게 머릿결도 상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주 염색을 못 하시는 분들이 기분전환할 때 착용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머리 처음 해보는데 실제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가발에 약간 웨이브컬도 들어있고 결도 부들부들한 편이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진 찍을 때도 기분전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지속력 높이는 베이스 꿀팁부터 반짝반짝 예쁜 눈화장 그리고 특별한 가발까지 한번 같이 착용을 해봤는데 저는 페스티벌 갈 예정이 없지만 앞으로 지금 페스티벌이 많이 남았잖아요. 페스티벌이나 공연 보러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